네, 안녕하세요, 저희는 삼성라이즈 치아리다. 루니다 루키입니다! 루키입니다! 루키입니다! 루니다니다다 어. 이거 할까? 아, 응, 어. 어. 어. 네, 기존의 포토카드는 3-11 구역 앞으로 이동했으니까요. 포토카드도 많이 많이 이용해주세요. 유 선수 친한데 찍어본 적 없어요? 그냥. 네. 네, 니 네. <웃음> 현금 결제 시 자네 반환된 지금부터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. <웃음> 아니, 요 아, 없다 이제. 어. 우리, 우리 이렇게 친해나요? 응. 그렇지. 응. 아, 아. 어, 몇개 찍어? 아야 아. 끝났지? 아 아니 어 아니 두장 남았어. 저 이거 해야죠. 뭔데? 아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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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어면안돼요 어떤 거같잘 나온 거 같아? 아니요? 응. 이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이건 좀쉽지않네 일단 이거부터 응, 응, 응. 근데 여기보고 찍는 게 맞아? 이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이건 좀쉽지않돼응 카메라에 차안봐 뭐냐? 다. 오, 수, 어 내장 남았어. 이건 좀 그렇다. 그니까 이건 좀 쉽지 않 예. 이거 어안 들어가잖아. 예 응. 통화 컴온. 오케이. 와베스트샷이한발력 딸린다. 와 베스트 이 아, 이, 야, 이런 게 좋더라. 누구랑 찍었어요? 디자이랑 찍었지? 진짜요? 안 찍었어. 직자인데안 찍었어? 그건 마이크. 아 마이크구나. 직장이 여기 직장 있어요? 내가 직장 안 찍었어? 아 잘려나오네. 너무 무표정이다. 골입방. 아 그래, 손가락 붙여야지 이거. 어? 손가락 붙였어야지 어디를? 여기를 여기를 아 원이라고 아붙였 붙이라고 항 아, 한잔 더와죠 진짜? 다이야 네.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야구장에 이런 재밌는 거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와서 찍어주시고 형들이랑 찍게 돼서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동생이랑 후배랑 찍은 톡 아, 저도 후배랑 좋은 사진 찍어서 기분 좋고 왜도 네, 뭐 빼냐?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생각보다 잘 나서 놀랐어요 오정이 네. 되게 잘 있네 고였네 연예인 같아 저요? 你